안녕하세요 미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 반가워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2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와네세와 제자들이 편지를 써요. Letters to live by 한번 볼까요? 하나, 둘, 셋이 사람들을 보렴 여러 나라에서 온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했단다 허! 이게 다 누구예요? 아유라, 누구예요? 음. 아버지도 있고, 이모도 있고, 삼촌도 있네 하나님의 백성은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? 엄마! 헉, 엄마도 있다!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? 볼까요? 둘, 셋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수도 없단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니? 아유라 알고 있니? 글쎄... 네.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단다. 여기 누구예요? 이게 누구지? 편지를 쓰고 있네. 하나님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를 몇명 선택하셨어. 그들은 거룩한 책을 완성하기 위해 편지를 썼지. 이 편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. 헉, 그렇구나 아유라 우리 편지 한번 써볼까? 자손 하나 둘쫙 편지를 써요 아유라 아유라 잘 지냈니 자,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라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아유라도 해봐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. 죄를 멀리하라.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.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.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. 와 한번 볼까요? 우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곳마다 이 편지들을 볼수 있었어. 이 편지들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었지. 이 편지들은 하나님의 어린 교회를 강하게 했단다. 아, 어, 그랬구나. 이게 편지래요. 이건 뭐예요? 이것도 편지. 얘 누구예요? 아저 응. 얘는? 언니. 할인 언니구나. 엄마. 아, 어, 우와. 이렇게 25부가 끝이 났어요. 오늘 재밌었어요? 네! 그래요.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썼대요. 우리 나중에 이 편지 같이 읽어봐요. 알았지? 네. 다음 시간에 마지막 26부 참 좋은 끝이에요. The Very Good Ending. The very good ending 아주 좋은 끝이래요 다음 시간 벌써 마지막이래요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한데요? 어? 어? <웃음>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할까요? 그래요, 그래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모두들 안녕 다음에 만나, 안녕!